도안 나와, 조회수도안 나와, 다감도 못 맞춰. 고스 로리풍 소녀로 다시 태어난 프랑켄슈타인의 저주. 다음은 흡혈소녀 대 소녀 후랑켄에 등장했던 끔찍한 혼종이었죠. 후란도 케이코입니다. 중국산의 하이 검정색 리본과 레이스 장식을 즐겨 입는 고상한 취미의 소녀 불량서클의 리더였던 케이코 는 늘상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먼저 대쉬도 할줄 아는 진정한 상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려 학교의 교감인 후란도 켄지로서 전반적으로 세상 쪼다 같은 인간 임에도 불구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프랑켄 슈타인 박사의 직계 후손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취미가 시체 조각 이어붙이기라는 박진감 넘치 는 설정입니다. 메리 셸리가 보면 뒷목 잡기 딱 좋은 느낌이죠 이후 우연치 않게 뱀파이어 소녀 모나미의 피를 입수하게 된 켄지는 이를 이용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시체 조각을 이어붙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스튜어트 고든 감독의 좀비 호를 떠올리게 만들었었죠 가시지 말입니다. 한편 자기가 찜꽁한 남학생이 딴 여자와 알콩달콩한 핑크빛 무드를 이어나가게 되자 이를 질투한 케이코가 혼자서 옌병을 떨다가 그대로 옥상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의 전개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후란도 케이지의 애틋한 부정에 힘 입어 본격 케이코 부활 프로젝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전국 손목끝기 대회 우승자인 키리코의 손목.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아프로리카의 근육질 다리와 우주 제 1의 골초였던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단련된 패등그럽게 쓸데없는 것들까지 이어붙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후랑켄소녀 케이코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조각 미녀였죠 시작부터 지파를 잘라다가 투척 무기로 쓰는 놀라운 패기 심지어는 잘라낸 팔을 정수리에 꽂은 뒤 프로펠러로 활용하여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눈알이 시큰해지면서 대골박을 지끈하게 만드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급기야 막판에는 창의력 넘치는 사지분열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인조인간 액션에 신기원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걸 전문용어로 지랄이 풍년이라고 하죠 오늘은 시작부터 빡센 느낌이 강하니 이쯤에서 패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첫번부터 장난질이냐? 망령의 괴묘 저택. 뭔가 제목부터 오지게 레트로하죠.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58년 개띠입니다. 뭔가 화면 전체에서 보리고의 느낌이 강하게 밀려오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으니까 채널 고정. 좋 같다와. 결핵에 걸린 아내를 위해 요양을 결심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쿠즈미.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의 깨끗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해리가 열렬히 추천해준 시골집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열 마당에서는 까마귀 떼가 구슬피 쳐울고 지방까지 황량한 풀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할머니 귀신이 등장 아픈 거 빨리 나으라며 찌릿한 타이 마사지까지 해주시는 등 전반적으로 흉가라는 단어에 정확히 부합하는 뭐고단 집이었죠 어쨌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게 된 쿠즈미 선생 하지만 스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그게 정말 마케니콘의 음별이 옛날하고도 아주먼 옛날 규슈 지방에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소젠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아들인 고킨조와 소소하게 바둑을 두면서 쳐놀던 소젠은 고작 한 수를 물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들인 고킨조를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당연하다는 듯 원혼이 되어버린 고킨조 그대로 엄마에게 찾아가 복수를 부탁합니다 이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마마보이였군요 어쨌든 아들의 원 대신 갚으려다 그만 몹쓸지까지 당하게 된고킨조의 엄마는 결국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타마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비운의 고양이 타마 이후 아들의 복수를 위해 자살한 미야지 부인의 피를 핥아먹고 요괴가 되어 소젠 영주의 노모에게 빙의하게 되는데요. 일단 명색이 고양이 요괴답게 날 생선을 잡아다가 가열차게 먹방을 때리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틈나는 대로 고양이 세수를 쳐 해댑니다 게다가 7순위 넘은 나이에도 세상 우주날렵한 몸놀림을 뽐내시고요 염력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어마무시한 초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산발한 백발머리에 샤방새초로만 얼굴이 뭔가 지나치게 고양이상이었죠 참고로 제가 고양이상을 참 좋아라 하는데 이분은 진짜 심장이 멎어버리는 느낌? 어쨌든 이 역대 최고령의 캐두먼은 이후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고양이 귀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양 귀신계의 원조 인플루언서였달까요? 다음은 스티븐 소머즈 감독의 2004년작 바늘싱에 등장하는 드라큘라의 새 신부들입니다. 드라큐라 이새끼 전생의 나라를 넘어 지구를 구한 듯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명의 미모가 박빙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라큐라의 껌딱지 같은 느낌이랄까 매순간 사랑을 갈구하는 애정결핍쟁이들로 예능 프로 첫 출연한 신인 아이돌 마냥 찰진 리액션을 자랑합니다. 아갈머리 벌어지는 모양새도 심하게 스펙타클 여러모로 인상적인 쌍판을 자랑하는 비주얼 깡패 누님들이셨죠 평상시에는 퇴폐미 물씬 풍기는 중세시대 걸그룹 느낌이지만 전투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박쥐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뭐랄까 변신 전후의 온도차가 마치 화장 전후의 와이프를 보는 듯 전반적으로 허염 얼그에 하면서도 푸르딩딩한 것이 뭔가 우유빛깔이긴 한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느낌이랄까요? 놀랍게도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변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평상시에 옷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놀라웠죠. 참고로 새 여자의 사이는 의외로 좋은 편인데요. 큰 언니 베로나를 중심으로 뜻밖의 돈독한 우애를 자랑합니다. 일례로 마리시카가 죽었을 때두 언니들이 보여준 리액션은 뭐랄까 진짜로 하늘이 두쪽난 느낌 그 자체였죠. 사실 드라큐라의 새 신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은 드라큐라의 손짓 한 번에 입한번못 놀리고 사라져버릴 만큼 대놓고 단역인 느낌이었는데요. 그나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드라큐라에서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드라큐라의 신부들은 그저 영화의 볼거리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늘싱에 등장했던 이 친구들은 여러모로 획기적인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이꽁지머리느끼남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빌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겹도록 우려 먹어 왔던 그놈의 드라큘라보다는 확실히 이분들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거야? be h a p p n t know that i shall w 결혼식 도중 스스로 목을 조르다가 케이크의 얼굴을 받고 질식사 달리기 연습 도중 페이스를 잃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며 격하게 사망 스스로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 조신하게 앉아서 얼어 죽거나 박력 터지게 가스레인지에서 세수를 하는 등 어느 날부터인가 일본 전역에서 의문의 사망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생자들 간의 공통점은 오로지 하나 죽기 직전 녹색 원숭이가 온다라는 뜬모를 계속 소리를 남기고 갔다는 것인데요. 결국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저명한 정신의학 박사였던 사가토시아를 영입 경찰은 끈질긴 추격 끝에 이 모든 사건들이 최면 후 암시에 의한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무려 해리성 정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다중인격 소녀 이리에 유카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매우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평범한 여인이지만 섹시하고 도발적인 리에코를 비롯 <웃음> 같은 말만 반복해서 내뱉는 우호적인 우주인 등인 <웃음> 사실은 매우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슈퍼 다이나믹한 소녀였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형사들의 압박이 유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탓일까요? 결국 유카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악마의 인격이 제대로 깨어나고 맙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살인사건들도 바로 이 악마의 인격이 꾸민 일이었죠. 어쨌든 이제부터 유카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다채로운 손짓 발짓과 소주 먹다 살에 걸린 느낌의 괴랄 찬 보이스를 난사하며. 보는 이들의 염통을 사정없이 쭈물러대기 시작합니다. 하필 고유 스킬마저 최면인지라 언제 저 여자한테 홀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지 모를 난감한 상황. 과연 사가는 이리의 유카의 악마 인격을 물리치고 원래의 그녀를 되찾을 수 있게 될까요?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90년대 말의 향수가 아련하게 피어나는 영화 최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인간과 외계인의 유전자를 반반씩 섞어서 탄생한 역대급 미모의 외계 소녀였죠. 왠지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따뜻한 이름을 가진 그녀, 실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 비밀 실험기지 이곳에서 실험용 쥐새끼 마냥 평생을 갇혀 지내온 씰은 어느 날 자신을 폐기 처분하려는 개수작을 알아채고는 이에 격분, 박력 넘치게 유리창을 깨부수고 전진낙법을 구사하며 유유히 실험실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자기도 모르게 사람 하나를 반으로 쪼개버린 후 생애 최초의 자유를 만끽하던 그녀는 곧 정체불명의 촉수에 둘러싸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마는데요 I'm <laughs> sorry. 어느덧 폭풍 성장을 이루어 러시아 출신의 미녀 배우가 된실 오로지 종족 번식을 위한 일념 하나로 인간 남자들을 막 꼬시고 다니기 시작 합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들 몰려올 텐데 굳이 우통까지 벗어 제끼며 슈퍼하게 적극적으로 달리는 그녀 뭐랄까 수줍은 팽이버섯 마저도 우람한 송이버섯으로 만드는 참으로 어마무시한 분이셨죠 하지만 그렇게 꼬셔진다고 해서 모두가 극락으로 갈 수는 없는 법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남자는 한순간에 씰의 남편감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간신히 건강검진을 통과해 씰의 마음에 들었다 한들 곧바로 아기를 갖게 해달라며 롯밥 후 프락세를 감행 어느 쪽이든 골로 가게 되는 위험천만한 여자였는데요 Please, I want a baby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을 조져놓은 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된씰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미친듯이 애석하게도 지금부터는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외계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아날로그로 만든 특수 분장은 꽤나 멋진 편이지만 CG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두 눈을 의심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김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슬쩍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